있니? 자, 교제 18, 아, 17, 18쪽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웃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5번 수업에 었던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자, 19세기 아, 들어서게 되면서, 서양에서는, 아, 다시, 다시. 음. 자, 18세기 말에서 일어난 서양에서의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에서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웃음> 자신들의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아편전쟁을 통해서 개화했습니다. 대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경우에는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 앞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후에 그들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여, 대항, 대항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놓여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요번 시간에 그 19세기 중반에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았죠. 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63년, 세도 정치의 마지막 왕이었던 철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어받을 아들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왕족 가운데 새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고종이었던 것이죠. 자, 당시 고종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세였어요.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할수 있는 나이였나요?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조선왕실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 대왕 대비에 의해서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렴청정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네. 왕이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 왕이 앞에 앉아있고 뒤에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커튼을 치고 이렇게 답하세요 저렇게 답하세요 하면서 대신 정치를 하는 것을 일컬어 수렴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조선의 정치는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고종의 아버지인 누구?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직접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나는 왕이 아니었지만 나의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왕의 아버지가 된 사람을 일컬어 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정상적인 왕위 계승 절차에서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왕이 아들이 없어서 다른 왕족 가운데 왕을 선택해야 을될 경우에 대원군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흥선 대원군의 경우에는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대원군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고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이 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종이 왕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 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역사학자들이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해봤을 때 아마도 이 신정왕후 조씨나 흥선대원군이나 이 세도정치 시기에 조선의 문제가 많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대해서는 둘의 의견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비밀리에 이 신정왕후 조... 조씨와 접촉을 해서 내 아들이 왕이 된다면 내가 대원군으로서 이러이러한 조선의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아마 신정왕후 조씨도 그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그의 아들을 고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면 흥선 대원군이 해결해야 될 조선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자, 첫 번째, 약 60년 동안 세도 정치의 시기였어요. 왕이 직접 정치를 행하지 못해서 왕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였고 그들이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던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땠어요?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죠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고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관직을 갖게 되었느냐 안동 김씨 풍량 조씨 같은 세도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 이른바 매관 매직을 통해서 관직에 얻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죠 관직을 주고 돈을 산사람들은 그만큼을 뽑아야 돼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워야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세라든지 아니면은 군대 가는 도,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가난한 농민들이 곡식을 빌리고 이자를 쳐서 갚는 환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세 가지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었냐면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도정치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한 통치체제의 정비, 왕권을 약화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왕권의 강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이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놓여 있었던 이세 가지의 과제를 흥선대원군 이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세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8반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하다보니 어, 포인트도 살짝 긴장을 했나보네요. 여러분들 얼굴에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네요. 이런 어, 태도 좋습니다. 음, 가끔씩 이렇게 찍어서 살짝 이렇게 어, 긴장감을 좀 줘야겠어. 음. 자, 봅시다. 개혁을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흥선대원군 혼자서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가문과 혼자서 싸울 수는 없어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나의 편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종친이었습니다. 자, 종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조선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쪽 친척들을 일컬어 종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계 가족들을 일컬어 종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전주 이씨 집안을 말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친들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던 관청이 바로 종친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왕의 친가 쪽 가족들이다 보니 남성들의 경우에는 무엇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란. 반란? 정확히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왕족이니까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종친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종친들은 조선시대 때 왕족이긴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관직을 얻을 수가 없었어. 왜? 중요한 관직을 얻어서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면 뭘할 수도 있으니까. 관람이 킬 수도 있으니까 관직으로부터 중요한 관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일부 명예로운 직책을 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왕과 가까운 종친들의 경우에는 과거시험 자체를 아예 응시 못하게 해버렸어. 그래야 얘네들이 권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음. 자,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편들, 나의 가족들이 나의 힘이 되어져서 함께 그들과 맞서 싸워줄 수 있는 내 세력이 되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종친들에 대한 사보를 맡아보던 관청인 종친부에다가 풍선대원군은 자신의 집무실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친 세력들을 자신의 손과 발처럼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명령을 전달을 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이런 어떤 기구로 만들게 됩니다. 나의 세력이 많아야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과거 시험도 응시가 불가능한 것이 종친들이었지만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과거의 응시를 허용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도 했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과거 없이 특별히 채용하는 동, 종친 특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정치 개혁을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이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싫어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양반들이죠. 자 원래 조선 시대 때는 양반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과보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같은 지방 출신, 같은 서원 출신들끼리 모이면서 붕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붕당 정치의 올바른 모습은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붕당도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망설게 <웃음> 원래 붕당 정치의 <웃음> 올바른 모습이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네. 네, 근데 붕당 정치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머지 붕당 사람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양반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도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과 같은 왕족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다른 양반들 예를 들자면 남인붕당이라든지 북인붕당이라든지 무신세력들 이런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을 맞듣치 않게 생각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흥선대원군과 함께 갈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포섭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족 외에도 다양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흥선 대원군은 자기의 세력을 마련하는 한편 항아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웃음> 자 이렇게 힘을 갖게 된 흥선 대원군은 본격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첫 번째 무엇을 없애느냐 비변사를 없앱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것을 협파해요 비변사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조선 16세기 때 삼포 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 회의 기구가 이 비변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비상적인 <웃음> 상황이다 보니 매일매일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다 보니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상설 회의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도 다루게 되면서 조선 최고의 권력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변사라는 곳이었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네, 비변사 모든 중요한 권력자들이 모여서 빠르게 회의를 하니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 모든 권력이 집중. 그렇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잡으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집단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니.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 외척 가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동 김씨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변사. 비변사를. 퇴직. 그렇죠. 태지하고 비변사에 모여 있었던 권력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은 의정부에다가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업무는 삼군부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은 재설치해서 거기다가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기구를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줌으로써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정치의 개혁을 실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자, 세 번째 법전을 편찬합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어 놓으면은 종이에 써있는 글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적어놓은 법을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아, 네. 또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의 기본법전, 조선의 통치체제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은 뭐였었나요? 조선의 기본법전의 이름 뭐였어요? 성종 때 만들어진 써있잖아요, 얘들아. 뭔가요? 네, 조선의 기본법자는? 경국대전이에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조선의 경국대전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사회가 변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이 돼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업데이트는 무엇이냐면 은 정조 때 만들어진 1785년에 만들어진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조차도 만들어진지 몇년 정도 지난 것이었냐면은 80년 정도 지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통편의 내용은 과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땠다? 많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업데이트를 수정을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법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름이 무엇이었다? 써 있잖아 얘들아. 한글 읽을 줄 알지? 뭐라고 써 있었어요? 대전 획통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육전 조례라고 하는 이 대전 획통을 실제로 적용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설명서에 해당하는 법전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새롭게 정비해서 80년 만에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현실 사회와 맞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만들었다. 바로 잡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세 세 가지 과제 중에첫 번째, 세도정치로 인해서 통치체제가 무너져 있었던 상황을 정비하는, 재정비하는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세도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왕의 권위가 왕실의 권력이 크게 약화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한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 경복궁의 중관,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자 경복궁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졌었던 궁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조선 왕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왕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한자로 법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재란은 1592년에 일어난 거였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1860년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불탄 지 거의 한 300년 동안, 3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 이를 다시 복구하지 않았을까? 중건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유는요? 그렇지 돈이 없어서요. 경복궁이 워낙 큰 궁전이다 보니 이미 불타서 폐허가 돼서 숙대바지 된 상태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은 감히 그큰 궁전을 다시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라도 이거를 바로 세워야 왕실의 기강이 바로 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사업에 착수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 첫 번째 원납전 이라고 하는 돈을 징수합니다 한자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이라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흥선대원군이 널리 알렸어요.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백성들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금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납전이라는 이름의 기부금이 모이게 하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이 만족할 만큼 경복궁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요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흥선대문이 이후에 어디에 돈많다는 사람들 누가 잘나간다 싶으면은 원납전 얼마네 라는 식으로 강제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름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기부금을 뜯어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사실은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농민들을 경복궁을 짓는 데 강제로 동원을 하기도 하고요.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을 하기도 해서 이 경복궁을 다시 짓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묘지림이 뭘까요? 묘지림? 묘지림. 양반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모셔놓은 무덤을 만들죠. 그리고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잘생긴 빳빳하게 서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요. 그게 묘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복궁을 짓는데 많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목재는 기왕이면 반듯하게 서있는 잘생긴 나무들이 좋단 말이야. 어? 양반들의 묘지를 보니 경복궁에 쓸만한 목재들이 많은 겁니다. 저거 싹다 배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싹다 배워서 경복궁을 짓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러도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무엇을 발행을 하느냐?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화폐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백전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혼자서 100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혼자서 백명치 일을 하는 사람, 일당백. 일당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게 죠그 바로 당백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전에 조선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의 이름은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구리동전입니다. 자,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구리동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그 동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동전에 상평통보 1전이라고 써있다고 한다면은 이 동전의 가치는 이 구리 1점만큼의 값이라고 이해가 되니? 네, 네 구리의 가치만큼의 결정되는 돈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돈이었다. 그래서 나라에서 경북국을 <웃음> 다시 지어야 하다 보니 많은 상평통보를 찍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구리라고 하는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을까? 방법은 무엇을 썼던 것일까요? 상평통보 하나 만드는 데 만큼의 똑같은 구리의 양을 써서 동전을 만듭니다. 대신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 100배의 가치라고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것만큼 구리를 쓴 겁니다. 그런 동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 놓는 거예요? 1 0 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 놓고 1 0원 1000원? 당 100전이니까 100 곱하기 100 하면 만원 만 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원어치의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구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만큼의 구리가 없다고 그래서 100원만큼의 만들 수있을 만큼의 구리를 쓰고 그만큼의 동전을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적었다 이 동전은 얼마짜리다 만원짜리다 라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게 바로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 돈을 찍어내 구리가 부족해서 100원짜리 만들 만큼의 구리를 써놓고서는 만원짜리라고 쓴 동전을 만들어서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시장에 풀려야 되는 동전보다 약 100배의 동전이 시장에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어떻게 돼요?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위조화폐 같은 것들이 마구 만들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만들기 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동전 만드는데 100원만 쓰면 은 얼마가 생겨요? 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지? 남는 장사 아니야? 요거 한번 위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100원짜리 만드는데 100원어치 구리 쓰는 거 위조화폐 만드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만 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100원 어치의 구리 쓰는 거 위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위조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 같은 것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1868년에 경복궁을 완성을 하고요.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 <웃음> 살게 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에도 성공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과제의 무엇?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운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촬영을 해서 살짝 긴장된 거는 잠시뿐이었어요 그죠?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도 이렇게 다들 피곤하고 졸려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음, 약발이 오래가지는 않는군요 7교시라 그런가? 월요일 7교시라? 네, 이해할게요. 자, 세 번째. 이세도 정치 시기에 무척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의 네. 삶을 안정시키고자 어떠한,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느냐? 첫 번째. 전국 각지의 서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전국에 650개가 넘는 서원들 가운데 사액서원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냐? 서원, 배운 기억나나요? 네. 지방 곳곳에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그죠? 양반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진출을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제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서원은 그런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식에더 많이 이용이 되었느냐? 조선의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탈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용되었던 곳이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에 학생이다 유생이라고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세금도 면제되고 군대도 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좀 있다고 하면 저부다사람도 어떻게 했을까? 서원에다가 그렇죠. 뇌물 좀 먹이고 유생으로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세, 면역의 혜택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지방의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향촌 사회에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농민 백성들로 뭐 여러가지 것들을 뜯어내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수탈하는 데 이용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다 이서원들을싹다 없앨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서원들은 남겨두었느냐 사액서원들은 남겨놨어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은 임금이 직접 이 서원의 간판을 써서 내려준 서원을 가지고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자면요 은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이에요 역사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곳이죠 퇴계 이황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액서원이에요 왕이 직접 간판을 써서 소수서원이라는 간판을 써서 내려줬고요 사액서원이 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의 서원들 가운데 진짜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액서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다 없애버렸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없어진 서원들의 토지나 노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국가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국가 재정을, 어, 저기 뭐냐, 어, 좋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서원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양반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번 페이지만 끝나게 되어 힘을 냅시다. 자두 번째 이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백성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를 해요. 어디에 땅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토지장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 전정은 어떤 문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을 땅을 토지대장에다가 써놓고 너땅 가지고 있잖아 토지세대라고 해서 뜯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농사짓지 않는 황무지를 농사짓는 땅으로 장부에다가 기록해놓고 농사짓고 있잖아 토지세대라는 식으로 세금을 뜯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돈 많고 힘 있는 양반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자기 토지 뇌물 좀 주고 좀 빼달라고 해 없는 걸로 만들어달라고 해 왜? 뭐 하려고? 장부에 자기 땅이 적혀있지 않으면 은 세금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토지를 누락시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토지 대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기 죠그위해한 사업이 무엇이었다? 양전사업이었다. 양전사업을 통해서 국가재정수입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군정이었습니다. 군정 무엇이었냐면요.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했어. 하지만 실제로 전부 다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대신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죠 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배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장으로는 거치고 난 이후에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원래 1년에 두 필씩 내던 군포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그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형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군포를 두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한 세금 수입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적인 군포를 더 부과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1년에 성인 남성 한 명당 한필을 내야 되는데 나라의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더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한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느냐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내기거나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어리,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을 됐던 거예요 그죠? 애당초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나라로 들어오는 군포 수입이 처음부터 너무 적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어린아이한테 군포를 걷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냐? 느 군포를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도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군포를 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쓴 겁니까? 지금까지 군포를 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 양반. 바로 그렇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기 시작한 을 겁니다. 그 제도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호포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체 인구의 15%만이 군포를 부담을 하고 있었어. 양반들 면제, 노비들은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어요. 얘네들도 안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백0 0년뒤 호포제가 실시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전체 인구의 74%가 군포를 부담하는 사람들로 된 겁니다. 진짜 관리들 그리고 노비들, 노비는 조선후기로오면서 많이 줄었죠. 노비들을 제외한 74%의 인구가 분포를 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군포의 부담을 줄이고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사창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황국의 고리대, 높은 이자의 성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요건또뭔 소리였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아... 한국사 정말 이런 점이 피곤한 것 같아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 이해가 안되니까 그지 계속 진도를 나가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는 훌륭한 학생들이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업을 하다보면 도저히 얘네들이 복습을 하는 애들의 상태가 아니라는게 느껴진단 말이지 음, 한국사의 문제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덕두리였습니다. 음. 자.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사람들이 가장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오,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네, 그렇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가 가장 배고프다라고 <웃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먹고 여름에 새로운 싹들이 트기 전에 봄에 곡식이 딱 떨어진 상황. 그때가 제일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 봄에 사람들한테 먹을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고려 시대 때는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조선 시대 때에는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빌려 간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 세도 정치 시기에 이 안동 김씨 가문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했느냐? 쌀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받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문제가 있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게 바로 삼정의 블란 가운데 환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었어요. 그죠? 자, 문제는 뭐였느냐?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창자는 어떻게 한 것이냐? 민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관리들이 쌀을 빌려주게 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나 그아래 상리들에비에서 훨씬 더 양심적으로 한국이 운영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 제도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바로 사창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책들 쭉 살펴보니 성공적인 개혁인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네, 사실 이 정도면은 대성공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뭐 저기 뭐냐, 당백전의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원납전의 징수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도 정치기의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인해서 나타났다 그 많은 사회 문제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는 별 없습니다. 이에요이선대원에이일어난 개혁은 완전히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개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에서어떠한 일들이 벌 어떤 느냐 사실 어런 개혁정책의 핵심은 딱한가지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이까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 깨는 거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의 공통된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보니 사실 양반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부딪히게 됩니다. 서원 정리할 때 장난 안 했어요. 유교 성리학 국가에서 성리학을 가르치는 서원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공자님 맹자님이 아신다면 지금 지옥에서라도 돌아오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흥선대원군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공자님 맹자님이 살아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서원을 없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력하게 양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대혁을 추진해 나갔던 뚝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호포제 이름이 왜 호포제였느냐 성인 남성 한명 당에게 매겨지는 세금이었는데요. 집집마다 매기는 걸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반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 양반으로서의 체면이 너무 깎인다고 라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집집마다 부과함으로써 양반들이 데리고 있는 그 집안의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대신 내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이렇게 체면을 또 살려주는, 우쭈쭈해주는 이런 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군의 군포를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양반층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면서 흥선대원군의 자신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을 호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 무너져 있었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음 선생님이 통치 체제 재정비 앞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어요? 전통적 통치 체제의 재정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선에게 필요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청나라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에 패배하면서 문을 열게 되었고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 일본도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 그지 세계는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을 받으면서 근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라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그런 것까지는 미처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지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후대 사람들의 평가지 흥선대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수행, 수행해 나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선대학문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국사 배움책 18조 빈칸을 채우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짧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통치체제를 개편하다쭉 보시면은 1번, 동그라미 1번 자, 정치기구에서 무엇을 협파해서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삼군부를 재설치했나요? 비변사를 협파했어요, 그죠? 자, 법전을 편찰했습니다. 80년만에 업데이트했어요. 법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비변사, 동그라미 2번에 대전회통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어요 그죠? 하지만 돈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고요 액면가의 100배에 해당하는 아니 실제 가치의 100배에 해당하는 액면가를 적은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어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강백전. 강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강백전이라고 하는 고액화폐를 발행하기도 을 하였다 자 그리고 뭐 서원 정리를 했다라는 것 이야기를 했었고요 삼정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군정에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무엇? 호포제. 호포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환곡에서는 요 양심적인 민간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곡식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무엇?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라고 <웃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왕실권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한 불탔던 정보, 정보. 경복군 중건그죠 경복군 중건에 착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은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양반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 서원을 정리했다. 서원 정리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원 정리. 자세 번째 군정의 폐단을 벌어졌기 위해서 무엇?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제도, 네, 무엇이었어요? 네.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는 성공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역시 서양세력의 침략점 접근 앞에 놓여 있었고 근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고 외세의침입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보였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복습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